자기가 찝은 걸 가져요 그러니까 누가 날 좋아하는 건 관심 없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제가 봤을 때한 70% 이상은 사실이다 지금은 이 남자는 이용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는 어떤 감정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한테 이 남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형식상 움직였던 관계고 이 남자 또한 이 여자한테 그닥 관심은 없어 근데 전우원 씨를 많이 옹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사람이 더 나빠져 그럼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 장군 지현신다 주연입니다. 네, 오늘 사주 한 분을 가져왔어요. 사주 좀 봐주세요. 여자가 스트레스가 지금 많나 보다.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, 엄청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사람을 볼까? 음. 가스라이팅도 <웃음> 좀 많이 하시는 분 같고 근데 욕심이 어마무시해. 자기가 갖고 싶다 다고 하면 계속 그거를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채워 넣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. 그 스트레스가 그럼 왜 생긴 거예요? 이 사람은 본인 때문에 안 받아. <웃음> 이기적이라 <웃음> 내로남불이야.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이유가 있어. 그 이유를 정당하게 만들어요. 남자 관계는 좀 어때요, 이분? 자기가 찌은걸 네. 가져요. 그러니까 누가 날 좋아하는 건 관심 없어. 음.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 길을 가는 거야. 너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. 우연히 또 과장하고 막 그런 거 있지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이분을 누가 저격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좀 진실성이 있을까요 안 좋은 말이겠지 근데 그거는 또그 상대의 또 인성을 봐야 되는데 음 그럼 그 상대 제가 사주 드릴게요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. 자기의 감정에서 보는 시선이 고 남의 감정에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바될 수는 있어 근데 그 기본적인 뭐냐 내가 너에게 갔어 네가 나를 때렸잖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있어요 아주 오랜 날부터 닫혀있어요 마음의 문이 그리고 이 남자는 마음이 병든 남자야 나이가 이, 이 추세를 보면 아주 어린날 뭔가 가정의 행포지 가정의 상처라고 보면 되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두 분은 어떤 감정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? 이 여자한테 이 남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형식상 움직였던 관계고 이 남자 또한 이 여자한테 그닥 관심은 없어 이런 관계가 폭력이 됐다면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돈을 헉? 뺏었거나 근데 어린 날부터 아팠던 거 보면 아주 어린 날부터 새 엄마의 가정이나 아니면은 부모 이 남자가 살아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망쳤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게 앙금으로 남았는데 그게 아마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남자가 앙금을 가졌다기보단 이 남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모든 게 꺾인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안돼넌내말 들어 안돼네가네 스스로 할 수는 없어 안돼 이렇게 들어간 걸로 보여 누군지 알려드릴 좀더 질문해 볼게요 여자분은 배우 박상아 씨예요 응. 그고 전두환 씨 여늘이에요 그 아까 제가 그 사주 드린 게 손자예요 전두환의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박상아가 자기 아빠랑 바람이 나가지고 친모가 많이 힘들어서 이 전우원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한 70% 이상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, 이 남자가 자폭하는 <웃음> 느낌이 있고 그리고 누가 뒷, 뒷손이 들어왔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폭주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돈을 받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너를 이렇게 밀어줄게 이 사람들을 내가 반격하게 해줄게 네네.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둘 사이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자기네 이렇게 시선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만약에 어릴 때 전우원이를 박상아 만났다면. 아이고 아가야 음, 반갑다 요정도야 이 여자는 자기 자식한테만 관심 있어 자기 핏줄한테만 최근에 그 전우원씨가 진짜 충격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전우원씨를 많이 옹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사람이 더 나빠져 그러면 더 삐뚤어지고 더 다른 삐뚤길로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끼시고 하면 응원하지 않고 그냥 그냥 놔둬야 돼 그러다 말게 지금은 이 남자는 이용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